진화규범윤리학은 진화생물학 또는 진화심리학 연구를 끌어들여서 도덕규범의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쾌감 또는 행복을 최대화하고 불쾌감 또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덕공리 또는 근본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도덕공리와 진화심리학 연구를 결합하면 온갖 도덕정리 또는 파생규범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는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환경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번식 손해를 훨씬 더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콘돔이나 피임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하면 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내의 자궁을 빼앗긴 셈입니다. 남자의 손에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 아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온갖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없었던 시절에는 누가 누구의 유전적 자식인지 확실히 알수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여자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번식 손해를 많이 볼수록 대체로 고통을 더 많이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또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큰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의의 편 이상 이 가설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고통을 더 많이 유발할수록 도덕적으로 더 나쁩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때 여자의 간통이 남자의 간통보다 더 부도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행동일수록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리주의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자신 또는 남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행동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록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전반적 행복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